불씁니다 네, 결국에는 이 아르카나랑 창술사랑 같이 노는거는 어이 팡팡걸스 입장에서는 안좋은거예요네 네, 그래서 떼어주기 위해서 일단은 어또또또 어, 또. 어, 고립됐어요? 일단은, 네 일단은 무서워. 피할 수 밖에 없었죠 어 사세요 아 마리를 거기까지 아그 갱시안까지 오시아 진짜 치사하다 5대3이 5대1이라니 자 야몬 자, 그리고 여기 어 윈드 스피릿 좋아요 스 위에 근데 체력이 이 야몬! 아우! 실드가 살짝 벌드는 중! 보호막으로 한번 벌렸고 신선거까지 넣어줬지만 이 야몬! 와! <웃음> <웃음> 끝까지! 와. 야! 이.. 이것이 홀라다! 절대요며까지 아까 킨 모습이었고 지금 동점 동전 가능해요! 동전. 자, 여기서 체력 많이 빼야 됩니다! 네어 그때 아, 이건 또 설마 10초의 기적이 아파지. 일어나요? 아. 이거 어, 또 5초! 덜만, 5초! 5초! 설마 또성적인 선수가! 성득인! 또 나야! 또나왜 나야? 나야! 왜 나야! 포격! 미사일 포격은? 자, 야몬 빠졌어요? 선수가 흡수가 많거든요? 캐시언 불렀죠? 지이익! 포격보드! 야몬 선수 지금 너무 야몬, 잘 버티는데요? 케이시언이 쫓아다수는데도! 네. 다크셀로 들어갔다가 네. 네, 그리고! 네. 오퍼 슬래시까지 중간에 써주고! 자, 그래도 공 쪽으로 바꼈죠 시선 네.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불불 둘다 제거할 수 있으면 그거는 오히려 럼블러 입장에서 좋은데 아, 역시나 그걸 허용하지 않는 계절입니다 야몬이! 야몬! 아니 이것도! 더블키! 아, 야몬! 그래도 런블러, 자, 시간 3 0초인요 충분히, 고자 빨리 맞지! 숨을 주고 있는데 이 심포니아 타이 예? 블래스터를 잡을 수 있어요. 그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을 조금 더볼수 있는 풀레니나 아, 시간 없어요. 자 유콘 선수 대시 불렀고요 그리고 아유 세레토렌 아. 이거는 오히려 휘두르기 아. 쪽에서를 칙입니다 예, 아유 유 선수 이거 에너지 필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, 스스로 뭐 서포터 없더라도 막 탄생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고요. 아 그만큼 진짜 뭐 너무 잘 버텨서. 어이팡팡걸드 입장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웠죠. 에이? 심포 썼습니다. 아 버틴다. 권이를 잡기 위해서. 아 다시 어, 잡자. 어, 또또아 스코. 그렇죠. 권이 잡자. 목표 잘 이루어냈습니다. 그러면 초록 상황이 이 정도면은. 예. 아, 네. 어. 양쪽 배마가 키. 그렇 양쪽 그쵸? 자, 배마가 그래서? 키. 아 이제 게임 선수 이제 게임. 게임이냐. 이제 게임이냐. 길까지 이어지지는 게임. 않았고요. 예. 어 근데 이건 지켜줬거든요 서머너가 첫불도 깔렸었요 너무 아프게 들어왔구요와 아 실패 실패 실패 아, 아이사이가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, 시 16초 이거, 이거 마음 급해집다급해집다와 있... 어, 미크 릿 바드 안녕 나 살아요 못살요 살려주세요 살못살 살아요, 살아요. 사세요 여기요 빅컴 빅컴, 빅컴 안녕 SOS였는데 그래도 분명 그랬어. 그래도 정득이, 분명 정득이, 정득이. 아 네, 네. 와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오 서프라이즈 하게 들어와서 어무라이트 소 깔아주고 아, 정신없게 때리죠 치고 빠지는 것 때문에 이 블레이드가 어디있는지 위치 파악이 순간적으로 복원, 아! 차직슈터! 아, 어. 차직슈터를! 야! 근데 홀라어요아 근데 이거 블레이드가 살려주는 아, 느낌이거든요 아, 시블드 예! 아. <웃음> 일단 30초 밑에 폭주포프! 갈고리! 갈고리 아! 프시 절 먹습니다. 아 근데 이서비 선수가 그래서 들어갈 거지? 네, 이트 빨려 들어가네요. 그리고 자, 아, 시간, 시간. 자, 어쨌든 어? 스코어는 맞춰놨습니다만 이서비가 체력이 없어서. 어, 이서비